으어어! 아! 어아어요 녹화할게요. 이따가 네? 자기소개 한 번씩 시킬 테니까 멘트 준비해. <목소리> 뭐뭔 소리야! <목소리> 방금 누가 비행기 타고 <목소리> 와, <목소리> 이러고 지나갔는데? 으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뭐야 쟤는? 죽일 수 있나? 으 아, 죽였어 착한 애 아니었을까? 아니 이건 황금 닭이 아니라 황금 병아리잖아요! 자 여기 황금 닭 내가 살아서 던전을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 치킨을 좋아한다 이쪽으로 오세요 뭔 개소리야 야 한국어 패치 갑자기 이상해졌어 이 터널을 따라서 쭉 가면 마스터한테 갈수 있을 거야. 만일 어. 내게 묻는다면 나는 와이프. 맘, 맘, 매야 화분이 되게 깨지기 쉽게 생겼다는 얘기를 하네요. 왜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죠? 화분을 밀어? 이 아이는 커서 마이클 잭슨을 뛰어넘는 굉장한 댄서가 될 겁니다 아이으 미민콘 주제 진짜 내가 기대합니다 아마 맞을걸? 키미빙 주제 조조의 성적이 포즈를 그치, 하는 플레임 근데 조조 다들 알아요? 네. 보긴 봤는데 그린 적은 잘... 오와오 제대로인데? 고로케씨 조조 진짜? 봐요? 네 봅니다 오. 내가 진짜 당신 때문에 와야 <웃음> <오. 웃음> <웃음> 어, 이거 어... 웃긴 게 아니라 경외감이 느껴지는데? 너무 잘 그려서? 제일 멋있어. <웃음> 어... <웃음> 오... <웃음> 저, 죄송 오! 야! 느낌 있어, <웃음> 느낌이 있어! <웃음> <웃음> 느낌이 있어! 저도 고류의 느낌이 있어. 손은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주먹이니까? 빵도 아니에요. 빵인 줄 알았네. 내가 아는 장면이 거밖에 없어. 저는 조절 음. 몰라가지고... 아, 나. 아, 죄송합니다. 아 나. 죄송합니다. 오! 잘 그렸다. 잘그렸네 나름? 와... <웃음> 와... 이건 진짜 뒤에서... 미쳤다. 진 <웃음> <와, 웃음> 멋있어. 느끼해요. 와, 쩐다. <웃음> 너무 좋아. <웃음> 진짜 개쩐다. 사람들이 도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걸 그냥 그림 실력으로 다 커버한 느낌이에요. 리얼. <웃음> 아 m 엠 맘맘. 아직도 피곤해서 못 나가요. 어느 날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확인해봤더니 문 밖엔 여행 가방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제발. 제발. 이거 꽤 높은 확률로 질병 걸리거든요? 한적윤 테러 아시죠? 그런 상자거나 아니면 진짜 유용한 아이템이 들어 있거나 둘중 하나인데 제발 물 줘라. 제발 이거 쉬움 난이도잖아. 이때까지 안 좋은 일들막 계속 일어났었는데 이번 판만이라도 제발 씨브래 어이야. 뭐야? 뭐 깜짝이야? 이 소리야? 아잘썼다 이거 <웃음> 야이 재채기가 봉남이 재채기 소리면 기내에서 올라가야지 잠시 다른 거 하고 있었던 사이에 할... 방송에서 왜 하는 소리가 났던데 뭐였죠? 이거 재채기 소리예요 <웃음> <웃음> 아 재밌네 맘마 <웃음> 매어 <매야>. 안녕하세요 <웃음> 아이고 놀래라, 놀래라. 아, 진짜 살려주세요. 야, 비명으로 먹히는 건 예전이나 그러는 거고. 아, 요즘엔 소프트하게 놀라는 게 유행이란 말이야. 아, 근데 나도 진짜 비명 지르기 싫어. 그러니까 난 그게 안 돼. 아, 더워 진짜. 아유. 아, 쵸? 2키로쏠수 있어요. 다 죽어버리렴. 소복넌내 거야. 일본이자 포켓몬. 알아서 뽑면 I am 맘만아 좌우로 겁나 흔들려 진짜. 아나 손가락 아파. 거의 다 뽑았어. 거의 다 뽑았을 거야, 그렇지? 아니 검이 얼마나 긴 거야? 아니 지금쯤이면은 점점 지금쯤 뽑혔어야 정상 아닌가? 아래를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 자, 이제 더 어려운 거다. 어... 어디로 갑니까? <웃음> 엥? 먼저 <언제 떨어졌어요>? 죽었다. 적으로 <웃음> 가면 안 잠깐만. 되겠군. 점프. 됐다. <웃음> <웃음> 아니, 아이씨. 방금 내가 떨어져 죽었는데 바보야? <웃음> <웃음> 뭐야, 왜 나야? 뭔데? <웃음> <웃음> 아니, 왜 자꾸 나야? <웃음> 어렵게 가려고 그랬어. 바... 가세요. 어 가만있어 아 진짜 아주 오만 <웃음> 호들갑은 다가 내려가 <웃음> 아, 환자 아이고 환자 아겄네 진짜 <웃음> 그리고 내가 밟고 갈테니까 나 보고와 내가 밟을게 자와 진짜 눈에 아, 진짜 보이는 아, 것도 아, 못, 못 밟는거야? <웃음>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 밝아서 좋아 우리 서범씨 아, 재밌다 맘맘매야 <웃음> 노시 그림 뭐 했더라 아아 아. 아. 아.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아.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아. 좋아 좋아 노시 지... 돈을 던졌어요 오야잘 그렸어 야, <웃음> 야, 잘 그렸어 헤어 버렸어 오예 짐짐이 이제 바로 핫하였어? 딱 절을 하는 자세로. 엉덩이. 를더도 어? 뿌리고 엉덩이 계속 절은 있어. 하고 있는 상태에서 돈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군요 저도 추가로 돈을 더 떨구는 방구도 어, 방... 추가로 와. <웃음> <웃음> <웃음> 어 방구라고? 뭐야 이거? 이래리 아니, 여기 완결 났길래 그냥 뭐라도 머리 썬 던졌지. 뭐. <웃음> 다음 프레임 <진짜>. 기대돼. <웃음> 어떻게 될까? <웃음> 어? <웃음> 아나 죽어! 아 미쳤다. <웃음> 와, <웃음> 와 예. 진짜 잘 그렸다. 와 장이다. 자연스러워, <웃음> 자연스러워. 아 자연스러워. 천천히 나가자.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안돼! 어다 왔어, 왔어, 다 왔어. 제발, 제발 빨리 차라. 다 왔어. 가서.